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창업기업이 필수로 받아야 할 교육리스트 이번 시간을 통해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저작권등록, 여성기업확인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을 비롯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교육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를 기반으로 매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대표적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조달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가 공고되고, 업체의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나라장터의 수요기관 이용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용자 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입찰 등 일체의 계약 업무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자입찰기관으로는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입찰 공고인 국방전자입찰, 국방장터 등이 있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공사들이 입찰 공고가 되는 학교전자입찰인 학교장터,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이외에 전자입찰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입찰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를 발급받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지문보안 토큰을 구매하고 수령증을 출력하여 보관해둡니다. 다음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지문 토큰 수령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지문등록과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이후에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발주처 업체 등록하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물품 용역 업체는 필수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공공구매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직접 생산 확인 제도,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제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 공공 구매론, 기술 개발 제품 성능 인증 및 성능 보험 제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소액수위계약대상업체 조합추천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구매제도 내용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 납품 등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에 등록합니다.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 방법은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 신청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생산 확인 신청하면 실태조사 수행 대표 관련 단체가 배정되고 생산 공장,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기타 증빙 서류 등의 확인 기준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후 직접 생산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최초 신청은 무료이며 2회 신청부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에 확인 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업체 방문 실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실태 조사 결과 입력 및 제출이 됨으로써 마무리될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 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번에는 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을 위한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또는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 또는 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저작권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의 저작인적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등록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등록의 효과는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저작권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인 저작권, 실현, 음반, 방송 등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인 출판권과 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을 하고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인 적격, 서류 구비 여부, 신청물에 대해 등록기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적격이 되면 결과 통보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를 보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첫째,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둘째,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사업 목적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실질적 여성기업에게 판로 확대 및 육성 정책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제품 안내 및 우선 구매 제도 홍보를 통한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여성기업이 확인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할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제품 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물품, 용역의 경우는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의 3%의 혜택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동법시행령 7조 등 2014년 1월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수의 계약을 5천만 원까지 계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입찰 공고별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혜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R&D, 판로, 인력 등 지원 우대와 보증요율 인하 등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참여시 가점부여 등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신청 프로세스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안내와 현장실사를 통해 지방중기청 승인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자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여성 단독대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여성대표가 단독으로 최대 출자자, 최대 주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 시 동업계약서상 여성대표가 분배율, 출자율이 단독으로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 등은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현장 실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로 실질적 경영을 파악하여 가부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준한 경영의 오요소에 따라 판단하는데 여기서 경영의 오요소는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경영 전략, 생산 운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 대표자가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을 갖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은 R&D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신청부터 연구비용 정산까지 토탈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과제 기획부터 온라인 과제 신청 전자평가, 온라인 서면평가 전자협약 이후 과제 수행, 연구비 집행 관리, 연구노트 작성 관리, 보고서 제출까지 종합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주로 기술개발 사업들이 공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의 종류로는 창업성장기술개발부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창업기업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디딤돌 창업과제, 혁신형 창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 창업 투자 연계 과제로 팁스 과제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중 엑셀러레이터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 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금과 개발기간은 디딤돌 창업과제는 최대 1년 1억 5천만원, 혁신형 창업과제는 최대 2년 4억원, 선도형 창업과제는 최대 1년 3억원, 팁스과제 최대 2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과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은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성능 지표 제시해야 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최종 목표치를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일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정량화 수치화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하고 기술 개발 종료 후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 시료의 평균 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